원투 커넥!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입니다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입니다네 <웃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바로, 바로, 바로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즌 그리팅 저희가 시즌 언박싱. 언박싱을 하려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동기부터 예뻐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딱이 표지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약간 <웃음> 이게 되게 엔하이픈 하이픈을 연상케 하잖아요. 음. 아 그러네. 그죠아 우와 우 신기하다. 원래 이렇게 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겉표지를 보고 이렇게 저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저지가, <웃음> 저지가 되네요. 가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기대된다. 근데 이런 거는 코너부터 아, 해야죠. 근데 이게 안에 네, 이렇게 뜯기 쉽게. 네. 안에가 이렇게 잘 돼있어요. 와 되게 m a t e r 재질도 되게 가능네 이걸 오. 하나 둘셋 하고 같이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인네 약간. 오! 오, 룩 다이언맨. 와, 이거 뭐야? 오! <웃음> 종이. 오, 진짜! 우와! 오, 오. 오 이게 이렇게 돼있어. 아, 우와! 오. 오, 이렇게 잘 나왔어. 이렇게 거꾸로 해서 바꿀 수 있네. 헐, 나 양정원 세트로 뽑혔어. 학생증이야. 오, 뭐야, <웃음> 나도 정원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와 이거 잘 나왔다. 야 대박인데? 오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가 좀더잘 어울리는 되게 되게 오, 다른 잘 콘셉트에 그모양이요희승현 나왔어요. 야, <웃음> 야 벌써 그거 <웃음> 앞서 어? 나가는 부럽다. <웃음> 어나 성훈이 나왔네 어, 학생증. 어 니끼 나왔어. 어 제이 제 형만 나왔어. 난 성훈이랑 아, 정원이 나왔어. 아니 나는 나도 희승현 나왔네. 어, 와? 학생증은 정원이. 네, 학생증 네. 정원이. 학생증 저도 정원이. 포카는 다 들어 있고 나는 성훈이 아 코토스 탠드는 니키가 나왔어 학생 그정원이요다 정원이네 아니 저기 세개 정원이네 세 개의 정원이 나왔어 진짜 쓰리 컷인데 한국에는 이거 버섯이 응, 있어 학생 네. 감표에 일본에 어, 있어 어, 없어요 없어 네. 그럼 뭐 어떻게 해? 뭔가 됐죠 어아 수첩 학생 수첩 메모 받아 일본은 아 학생 수첩 들고 다녀요 어저 제이 형 나왔어요 어? 너도 학생증 정한 떴네어 뭐야? 학생증 이거 어, 하나만 뭐예요?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제이 형 이러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어 포카도 다들 잘 떴네. 여기 제이 형한번 세워놔야겠다. 와다잘 나왔네. 야 대박인데? 어? 제이! 제이 안경 쓴거 처음.. 아니구나. 아니였어. 제이 형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 아니였어. 어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귀여운데? 오! 웅하나 너도 해줄게. 뭐야 뭐야 뭐야? 너도 해줄게. 어. 나 선우 나왔는데. 어, 오, 오 귀엽네. 자 제이 형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시즌 그리팅 언박싱 을할 거고요. 오, 선우랑 함께. 오. 오 이거 저예요? 어 너야. 이건 나야. 오, 오 뭐야. 귀엽네. 제이크 아, 형만 없네 여기 아쉽네. 공부할 오오. 때마다 저희 얼굴을 보시라고. 공부. 대표가 안될것 같네요. 좀 무서운데? <웃음> 우리 얼굴 보면서 공부 어떻게 해? <웃음> 무섭다. <웃음> 자신감이 엄청 <웃음> 무섭네. 멋있네. 오, 어, 좋다. 뭐, 잘 나왔네. 잘나왔어니기 근데 사실 저였어도 집중이 안될것 같긴 해요. 그게 있어요. 와, 이거 약간 뭐 그러니까 뜯는 재미가 있어. 음. 엔진이 된 기분이다. 자 오늘의 뽑기 결과는 투이 승 3정원입니다. <웃음> 저거 누구예요? 정원이에요? 네. 오 정원이 잘하네. 되게 귀엽게 나왔어. <웃음> 귀엽다. 데콘도데콘도 <태권도. 웃음> <태권도> 선수. 귀엽네. <웃음> 맞네요. 포토카드는 한 명씩 다 있다고 그러는 오, 뒤에 어, 글자 이거 자기가 쓰는 거였어. 셀카구나. 그렇죠. 이거 뒤에 이름. 어, 자기가 쓴 거네. 그러네. 오! CD도 그렇있어요 학생증 여기에 78분인가 그쵸? 그 정도 길이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메이킹 데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거 찍을 때 굉장히 재밌었죠. 재미나 음. 재미난가 굉장히... 그런 것도 하고 되게 재미는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증도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음. 좀 그런 느낌. 어거저예요 어? CD 그거 되게 예쁜데요. 여기. 아, CD도 나포세. 여기에 오 그건데 오 음. 여기 제 사인도 있어요 뒤에 전 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다이어리. 맞아 다이어리. What? 다이어리도 한번 까볼까요? <웃음> 다이어리는 오케이육 음. 스티커. 잘안 스티커. 까지. 오 스티커도 있네. <웃음> 우리가 그때 그린 이거 거. 이거 저희가 어디? 직접 그린 거예 아, 대박. 와우. 아,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열어봤는데요. 여기 다이어리에 보시면은 그 저희 생일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원 음... 정원이 생일도 있고 여기 제이 생일 이런 식으로 달력마다 이제 더노우스 생일 오 <웃음> 그러네 와 이런 식으로 와우. 저 저희의 그 생일이 와 다이어리 도 이렇게 <웃음> 진짜 이 추억이 나 여러분한테 까기가 힘들 사실 저거 저희 이거 되게 옛날에 찍어놨죠 이거 맞아요 아. 이게 뮤비 찍기 전에 어, 찍었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 진짜 뮤비, 뮤비 찍기 한달 맞나 어, 한달 다이어... 전에 찍었던 겁니다 아, 다이어리에 뭔가 이렇게 뭔가 되 있고 뭔가 오. 이렇게 돼 있어. 와 이거 이때 이게 첫촬영이었잖아요 음.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와. 오 이렇게 좀. 어 여기가 그거네. <웃음> 힘든데. 아 여기 사진이. 아, 아 이렇게 멤버별로. 와 제일 잘 나왔다. 오. 저는 음. 폴로 선수였어. 음. 오. 음. 음. 오, 저는 태권도인데 잘 나왔네. 이렇게 약간 핑크색 띠로 반전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웃음> 제이 형 뭔가 이건 제이 형에 잘 어울리는데. 뭐 <웃음> 뭔가 오잘 니키. 록비. 어비 와, 우리 같이 있는 사진. 와 이거. 근데 이 이게 제일 어, 잘 나왔어요. 이 여기 배경이 <웃음> 진짜 잘 나왔어. <웃음> 오 음. 공이즈. 응? 음? 진짜? 아 그럼 좋아하는 사진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저는 이 사진 이때 뭔가 아, 다, 아, 실... 다 아, 맞아요. 실제 우승이에요. 실제로 우승. 어, 실제로 우승. 다 간절히 피고 막 장난치면서 <웃음> 찍어가지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맞아요. 네또 이렇게 제이 형이랑 저랑 찍었던 그때 같은 생각이 나. 음, 사실 이때 이때... 먼저 찍고 먼저 찍었죠. <웃음>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웃음> 비하인드인데. 성훈 형이랑 제가 첫 번째 찍는 거에서 어 우리 먼저 집 갔나 하고 이제 딱 빨리 히, 딱 힘내서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 형이랑 바꿔버렸어요. 선우 형이 먼저 찍겠습니다. 아니. 해가지고 그때 먼저 집을 간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머 이거 학생 기록부같이 뭐 이런 것도 돼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웃음> 음, 그럼, 그럼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2021년도 학급 설문 조사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웃음> 막 이런 거 쉬는 시간 매점에 가장 빨리 갈것 같은 멤버 뭐 이런 거 써있고 아 우리 지난.. 아 이거 했었던 거잖아 그 뭐냐 아 기억난다 촬영 형, 여기서 혹시 예쁜 사진 골라볼까요? 자기가 아, 예쁜 이, 사진이요? 예쁘다 이뿔, 생각하는 거 오. 저는 이쪽 페이지가 마음에 드는요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얼굴도 잘 나왔는데 음, 음, 음. 뭔가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많이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어, 어, 그거 가, 그럼 나 다른 거형 형들지 어디 어디 형들지 <웃음> 형들 형들지 저는 네. 이 사진이요 정원이랑 성원 유닛 음흠. 뭔가 진짜 학교에 이런 오빠도 있을 아니 형들 있을 거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이 사진이 이 사진 음 계단에서 음, 음, 찍은 음, 음, 거 멋있긴 해서 어 나도 그거 마음에 들어. 보복을 입고 있는데, 있는데 뭔가 좀 시크한 느낌. 음. 뭔가 되게포구같아 <웃음> 뭐. 약간 그 동아리부 반장, 동아리부, 동아리, 음. 동아리 그 우두머리 부장. 부장. 이런 부장. 동아리 어디 있어 이런, 약간 이런 부장들이 모인. 아 동아리 부장들. 아, 부장 아, 부장 학생회. 모임. 모임. 모임. 학생회 막 농구부 막 어느 부에면서다 보인다. 농구부가 헨싱부 아, 아, 이제, 이제, 이제 직결 대장에서 여기 엄청 많이 대장 직결. 학교에서 좀 인기 많이 생겼네. 오. <웃음> 야 이게 스티커도 있네. 오, 이게 약간 진짜 약간 스티커 공부놀이 약간 음. 스티커 놀이 하여튼 그 세트 느낌. 어나 근데 이 스티커 이거 마음에 드는데 다잘 나왔어. 아, 이거 진짜 그린 거 기억나는데? 어, 직접 그린 거. 이렇게 쓸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 아, 그니까 <웃음> 너무 못 그렸어. <웃음> 너무 못 그렸는데? 계린젤 What? 그럼 다음 이제 이 시즌 그리팅에 제일 중요한 맞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죠. 바로 오, 달력 캘린더죠. 학상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첫 장을 펼쳐보면은 뭐 뜯었네? 잠시만요. 저, 저 뜯, 뜯어볼게요. 볼게요. 오. <웃음> 성훈이가 솔프라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웃음> 와 이거 기억난다. 이거 되게 엉뚱한 컨셉이었어요. 뭔가. 아, 이것도 할 때, 약간 엉뚱한 컨셉이었지. 할때 음. 갑자기 경기장에서 엄청 다들 정색하면서 정면만 봐본다든지, 아니면 한 명만 따라만 봅다든지. 아, 어, 어. 근데 서은이 혼자만들 표정이 진지하네요. <웃음> <웃음> 어. 오유승용 오, 이거 앞에 잘 나왔네. 야 너도 잘 나왔어. 오, 제이잘 제이 오, 나왔어. 진짜. 오, 제이... 이때 좀 좋았네. 근데 왜 밀어버려지고 있어? 아 이거요? 제가 어, 이걸로 농구 하나요? 이제 좀 듀얼 동아리라고 해서 이제 댄동과 댄스, 동아리. <웃음> 댄스 동아리와 이제 농구를 병행하면서 하고 아, 있어요. 노래방 동아리. 농구 하다가 네. 그냥 그대로 이제 천장에 아, 달고 춤추면 <웃음> 이제, <웃음> 그대로 이제, 이제 천장 춤추다 천장 거 떼어가지고 이제 농구하고 그런 거죠. <웃음> 뒷면도 잘 나왔어. 오, 되게 뭐가 산뜻한 느낌. 음. 산뜻. 오, 다음 잠가요 떡구나, 떡구나. 와, 떡구나. 지우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컨셉이라서 <웃음> 펜싱 선수인데 풍선 칼을 들고 있고. 그렇지. 어. 어. 근데... 지 등등 없이 피어 스케이트가 있어요. 오 <웃음> 어, 다음은 <웃음> 니키입니다. 10월달. 아, 오 니키야. 오 니키. 와 어깨가 무슨. 서현이 <웃음> <웃음> 형 넘어온다. 아아 이제 오 어, 10월달은 두 기념일이 두 개가 있네. 엔진 벌스데이. 아 엔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다. 음. 탄생한 날. 그리고 10월 9일. 그 10월 15일은 이제 이승이 형의 생일. 그리고 밑에 희등이 생일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렇군요. 희등 생일. 희등이 생일. 그리고 숫자 있잖아요. 이거. 희등이 뭐, 뭐, 07. 이거 7. 이거, 이거 5. 제가 5. 골랐어요. 좋아하는데. 오. 좋아하는데. 오. 어 나도 진짜? 옛날에 아이스하키 할때 7번이었어.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네. 7번이 무슨? 그러니까 진짜 행운의 럭키 세븐 저도 7번 좋아했어요. 저도. 뭔가 음. 멋있긴 해 7번이 좀. 음. 어 뒷면 네. 니키도 아주 순둥순둥 귀염 귀염 뽀짝 말랑하게. 귀염 뽀짝 말랑. 오날 표사하자. 저 옛날에 반티 사진. 이거 진짜 잘 나왔던. 이게 좀잘 나왔네. 오. 음... 와나아다잘 와, 나왔어요. 이거. 이때는 제가 이한경 쓰고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쓰고 있어요. 나 줬나봐 오2월 저예요. 저2월에 생일 있데 정원 뭐. 오오 오, 굉장히 잘 나왔다. 정원 이그제 i 오! 오. 그래서 저사진 대신 nfp 사진 있나 봐요. 이때 성원형이랑 밸런스 게임을 했었는데. 네개네 4개, 개인가? 하나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음. 그랬던 것 같아. 요 nfp 커넥트 데이는 뭔가요? nfp 이 생긴 날인가? 딱 스벌데이. 90스벌이. 이거 nfp 결성된 날. 오, nfp가 결정된 날. 그리고 여기 사실 음 엔진 버스데이 돼 있어요. 오, 엔진 버스데이. 우와. 십일 그럼, 아, 그럼 나중에 9일. 여기 엔진분들 사진 넣논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근데 6월달에는 이게 또세명 유닛 이렇게 찍었던 게 사진 있네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 아맞 엄청 아, 궁금해가지고 그치,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 어 떠는 아이. 선우. 예. 떠는 스벌때 어, 여기 선우 형. 응? 오. 저는 어. 개인적으로 뭔가 이때 찍은 사진이 다잘 나온 거 같아. 응. 너무 다 너무 잘 나왔어. 오. 진짜 이 교복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저 옛날 호주 학교도 딱 이런 느낌. 이 음. 양말 이렇게 긴거 해가지고. 다들 교복이 너무 찰떡이고 이거 한명한 한 명마다 매력을 살린 그런 사진인 거. 진짜 근데 이 단체 사진 진짜 잘. 저희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이거 찍으면서 단체 사진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진짜. 다음 스티커는 아, 스티커 와우. 있어요. 와우. 이거 우리 다 직접 그린 거잖아. 스 있어요. 어리이 아, 직접 그린 거야? 예. 네? 아 그러네. 오. <웃음> 성훈이 <웃음> <웃음> <웃음> 그 나야? 야야 이게 <웃음> 성은... <웃음> 악마 아니에요 <웃음> 악마야 <웃음> 야 성훈아 왜 이렇게 진지하고 화나게 생겼냐? <웃음> 속눈썹이 아니. 기네 어? 성, 진하네 성... 속눈썹이 진해 거의 넌데? 근데 이런 거 뭔가 붙이기 아까운데? <웃음> <웃음> 너무 뭔가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어 정성 와씨 추억이다. 원래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막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스티커가 엄청 유행했을 때였었는데 절대 아 절대 안 붙여 그냥 가지고 있어. 아, <웃음> 오직가 고민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이 <웃음> 스티커의 그런 포인트. 저희 이거 한번 꾸려보면 안 돼요? 어? 스티커로 달요오 어, 좋아. 오 제이. 제 개인적으로 여기 스티커에 있는 사진도 다들 너무 잘 나왔어. 음. 그러면은. 약간 앞 표지에다가 꾸밀게요. 아 이런 느낌? 아! 거품. 제이크 미안해요! 안 돼! 제이크 머리가 작아졌 <웃음> 제이크 머리가 작아졌 잘... 이게, 이게 제이크 이거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웃음> 안 돼, 내 머리. 내핫 너무. 어, 형 수습했어요, 수습했어요. 오, 땡. 아, 근데 이거 좀잘 뜯어야 되겠다, 진짜. 가지고 결국엔 n 하이프 이거 엔하이프는 이끼 같은 건가? 됐다. 그리고 이거 중에서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리 오케이 아끝 이거지 뭔가 진짜 n 하이프는 캘린더같이 오! 잘했지? 좀 잘했는데요? 아 어, 내용도 잘했다. 자, 번. 오 너는 완전 개인.. 그거네. 네? 다 뭔가 음, 이름 있고 음. 소개 그런 느낌. 약간 소개. 소개 음. 안 좋아. 음. 오케이 됐다. 네 yes. 진짜 이렇게 꾸몄습니다 yes. 여러분. 오 뭐야? 잘했지? 어. 이게 제이크 머리 이거 떨어진 거 아마 찌안될것 같아. <웃음> 그런 느낌? 한... 다... 확인해봤는데 진짜 뭔가 알차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딱 필요 없는 것들은 딱딱절제가 됐고. 진짜 알차게 뭔가 꽉꽉 채워져 있네. 꽉꽉 채워져 있어요. 꽉꽉꽉꽉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아, 이때 이때 진짜 뭔가 이제 n 아이폰 딱덜성한지 얼마 안 됐어. 얼안 됐어. 맞아,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다 떠나서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 저희의 첫 시즌 데이에만그 시즌 데이트에 서 대해서 어느 정도 망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진짜 너무나도 이쁘고 진짜, 진짜 후회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이제 365일 이제 1년 동안 이제 엔진 여러분들 책상 위를 지켜주는 저희의 든든한 친구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찍을 때 뭔가 엔진 문 책상 위에 1년 동안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음. 그게 약간 부담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찍어야 된다는.. 만약 약간 이상한 표정 있어그 이상한 표정 그대로 1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데 맞아. <웃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내년에도 뭔가 시즌 그레이팅 이제 촬영하게 되면 정장을볼수 있네요. 더 진짜 멋있는 사진들 많이 찍을 수 있을 것같아 네. 내년도 기대해 써 벌써. 네. <웃음> 벌써, 벌써 내년도 기대해 주 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기대를 너무 했다. <좋다>. 하나 사야겠다. <웃음> 엄마 엄마 하나 드려야겠는아 아, 그렇네. 부모님도 드려요. 선물 선물. 저희 아. 시즌 그레이팅 많이 잘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 진짜 거. 진짜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희 진짜 이거 열심히 시즌 그리팅 찍고 저희도 꽤 만족하죠, 근데. 나 근데, 근데 진짜 대만족, 진짜 너무 그렇죠? 만족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엔진 분들도 잘 멋지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즌 그리팅에 준비를 했는데 엔진 여러분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캘린더랑 이을을 보시면서 되게 행복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매번 이렇게 힘드실 때마다 저희 얼굴 보시면서 음.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 i p d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